봄은 모든 만물이 다시 태어나고 새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추운 겨울에서 따뜻하고 싱그러운 봄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흠이 없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것을 타락시켰습니다.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물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봄은 이러한 회복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눈과 얼음이 녹아내리고 새 생명이 땅에서 솟아나는 봄은 가장 어둡고 추운 곳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계절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시나요? 당신의 인생이 추운 겨울을 지나 인생의 봄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봄, 인생의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